이때 접속사인데 순간이 <웃음> 때 <있대>. 서로 이제 아 <웃음> 얘가 이거 별거 없어 그냥 한쪽이 나오잖아요. 아, 한쪽이 보이면 다른 한쪽도 보인다. 그 규칙을 정해주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들 기억해야 돼. 한쪽이 보이면 다른 한쪽도 보이면. 그 다음에 이들은 뭐처럼 변경한다 마치 쌍둥이처럼. 어?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 음, 붙어 다닌다. 요거좀 고상하게 쓰면 이제 뭐겠어요 어? 짝을 이는다라고 표현하겠지. 그치? 지어 아, 먹는다. 표현이긴 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더 자극제가 돼서 여기 오래 나으니까 자, 쌍둥이처럼 붙어 다녀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류를 어, 이렇게 볼 건데요. 자 일단 나의 법피부터 시작합시다. 나의 비에 A, A, B가 나온다는 사실. 일단, 자 뜻을 일단 알고 있죠? A가 아니라 뭐? B. 자 반쪽 여기다 찍어. 두 번째, 두 번째. 자, 이렇게 쓰이기도 하죠. 나 o 이 only A, but also B. 이거 뭐예요?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B도 역시, 어, 아, 카코. 자, 됐어? 자, 세 번째. Either A or B. 요거는 선택. A 또는 B. A 이거나 B. 이렇게 되고 끝만 적어놓은 거야 나니네나오면 so, 어떻게 되니? A 모두 아니냐? 이거는 양자부정이다. A, or 또 하나 뭐야? B. 양자부정이라 고 했으니까 A도 B도 아니냐. 요거하고 2번과 4번은 극명하게 서로 상반된 표현이에요. A도 B도 아니냐. 아니. 알겠지? 요거는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니까 잘 봐. o 이 대신에 쓸수 있는 것들 빨리 물어봐. merely. 어? simply? simply. 부사 봐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just. 그죠? 그렇죠? 남미형인 나스틴플린 나트루소 그 다음에 올소 대신에 올소 올소 올소 올소 올소 올소 올소 생략가능 첫 번째 생략가능 아니면 뒤로 빠질 수도 있음 뒤로 뭐로 가? 애주엘, 뒤 다음에 애주엘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종종 추가 나오기도 함 알겠지? 수로가기도 어. 합니다 생략할 수도 있다랬죠 그자 이번엔 다시 버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거 것 대신에 나올 수 있는 거, 세미 코너 파리 똥쥐 똥, 파리 똥쥐 똥, 그러니 아, 코로 아니고 세미 코너 근데 요즘 그냥 컴마가 나오기도 해요. 것 대신에 컴마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요거자 위치 바뀌면 어떻게 돼요? B, Ed, w h l t As, yeah. A, E. 그렇죠? 자 다시. 자 같이 갑니다 A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A both A and B 이것도 상관이야 상관이 있잖아 A 보면 B 할수 있다 좀 이따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지만 자 요것만 있는게 아니야 at once를 쓰기도 합니다 A B 모두에요 이것도 A and B 어 끝난게 아니야 A 나오고 and 나온 다음에 B 나오고 alike 이렇게 나와도 A B 모두 자, 질문.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질문. 자, 여기 이제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동사에, 자, 단수, 이즈와 복수에 아가 나왔다. 뭐에 맞춘다? 앞에 이 주어있을 때 앞에 이 주어있을 때. 너희들, 토플 토익, 탭스. 자, 심지어는 대학원 시험 문제까지, 공식까지 다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요. 뭐에 맞춘다? 자, 기본적으로 비에 맞춥니다. 비. 비. 비. 여기, 어, 봐봐. 이거 구조는 같은데요. 여기서 구조가 같다는 거는 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 명사가 나오면, 우리도 명사가 나온다는 것 뿐이야. 여기 명사가 없는데, 형사 나오면 안 되니까. 근까지 똑같을 필요는 없어. 단수, 복, 복수. 나왔어. 그럼 복수 맞춰야 돼.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이해가아야 알겠죠? 비에 맞춘다, 비. 비. 자, 근데 공통점 빨리 찾아봐. 너희들이. 비에다 맞추는 거. 비에다 맞춘다며. 비에다 맞춘다며. 비에다. 비에다 어, b 어디 갔어? 비에다 맞춘다면서. 그치? 근데 요거는 굳이 비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잘 봐. b o A and B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프로셰 개념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고 얘는 비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목수예요. 자, 그러니까 무조건 목수. 예외 하나. 자, 두 번째. 두 번째 예외. 여기 있습니다. 비에다 맞춘다? 어, 예외 아니라고? 뭐에 대한 얘기인지 봐봐. 여기다 다 맞춘다, 술을. 그쵸? 렇 됐죠? 다시, 여기, 동사. 동사. 여기도 똑같아. 이즈냐 아냐, 이렇게 나왔을 때, 뭐에다 맞춘다? 비에다 맞춘다. 아, 이게 비냐, 저, 요, 뭐야. 비에다 맞춥니다, 비. 술을. 여기다 맞춥니다. 아, 어, 그럼 이거 이제 공통점을 쓸게요. 한번 실하기 해도, 자, 어쩔 수 없어. 가까운 놈장 가까운 놈에다가뭐 한다? 응? 어? 일치시켜. 어? 근자이치근자이치 가까운 놈에다 일치시킨다. 수는. 가장 가까운. 동사 가까운 놈이야. 동사에 가까운 놈. 동사에 가까운 놈. 가까운 주어겠죠. 이거예 이거. 핵심어. 동사에 가까운 주어에다 일치시킨다. 알겠죠? 근데 얘가 하나, 딱 하나 있죠. 요거. 먼 놈은 비에 s well as a. 요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여기분 조심해야 될게 있어, 또. 뭐가 조심하지만. 잘 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봐봐 is 또는 아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그렸어 뭐가 나오죠? 어? 만약에 either A or B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주어야 어디다 맞죠? 여기다 맞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얘가 봐야 가까운 놈이야. 얘가 동사에 더 가까운 놈이야. 얘가 그래서 의문문에는 A에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형성을 기준으로 비에 맞춘다. 이게 바로 근자의 일치다. 가까운 놈에다 수를 일치시킨다. 어? 잊어버리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 5대2 엔드비는 무조건 복수다. 이거는 어, 무조건 복수다. 그 다음에 B에 줘야 주는비에다 맞춘다. 먼 놈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치? 위치 바뀌잖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오잖아. 이것만들 조심하면 상관족사의 병률 구조는 거의 다, 다 확보가 된 셈.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이런. 요것도 이제 병률 구조만 여러분들이 가버리면 되는데, A and B, 이런 거. 이것도 병렬구조예요. 구조가 같아야 돼요. 그쵸? 어? 어, 비트윈. 비트윈 같은 거. 비트윈은 근데 전체가잖아. A and B, 이렇게 나왔을 때, A와 B는, 여기 명사 나왔는데, 여기도 명사 알요 구조가 같다. 라는 거, 잊지 마라. 자, 상관없이 병렬구조는, 어, 결국 까다롭다. 어떻게 더 까다로운지 잘 봐요. 까다롭다를 설명할게. 어? 됐다 까다롭다 자, 그럼 그냥 일반 병렬고주보다 더 까다로울 수도 있다 자, 그녀는 어디에서 살았다? 어, 여기에서 살았다 lived a w h a t d 됐죠? 어디서? 부시에서 in the b o a r in the city and in the c o u n 둘다 살았대. 시골에서 살았대. 자, 잘 봐. b o A, and B야. 상관적 수와 병렬구조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없으면, 엔드리 연결을 낼 때는 어떨까? 엔드리 연결을 을 때는 이안 써도 돼요. 이안 써도 돼요. 인 n t h 앤 city and the 하면 그냥, 아, 두시에서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근데, 상관적 수와 병렬구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는 동일하지만, 반복되지만, 생략 안 한다니. 생략 포인 알겠죠? 어? 더 까다롭잖아. 뭐가? 어, 상관적 수사 경력으로 훨씬 더 까다롭다는 걸알수 있어. 알겠지? 어, 동일한 전치사가 나오더라도, 전명구, 전면부, 전명구가 상관적 수사 연결될 땐 써준단 말이야. 어? 똑같이 써준다. 이것까지 알면, 자, 까다로운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